자 이어서 <웃음> 작업 환경 보건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작업 환경 위생이 중요합니다 자 산업 보건 정의를 살펴 본다면은 모든 산업장의 근로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최고조로 증진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작업 조건으로 인해서 이건 질병 예방이나 건강에 유해한 취업 방지 심리적, 생리적으로 적합한 작업 환경 배치를 한 것을 우리가 산업 보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왜 산업 보건이 필요하냐? 방금 얘기했듯이 자 직업병을 예방해야 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작업능률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입니다. <웃음> 우선 이 산업재해에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걸 관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요 이와 같은 어떤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경향이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어떤 재해가 나타날 때한 건이 나타난다고 라 가정했을 때 이 재해가 나타나기 전 단계에 나타나지 않는 불연성 재해가 한 29건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불연성 재해 전에도 잠재성 재해는 300건 이상이 나타날 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잠재성 재해가 300 이상 이것이 불연성 지혜가 29가 나타난다면 보이는 나타나는 지혜한 건이 나타난다. 그 지혜 아래쪽에는 많은 잠재성 지혜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자 잠재하는 300번의 경미한 지혜 자이 사소한 사고에 의해서 29번의 작은 지혜가 경고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면 그걸 무시한다면 한 번에 큰 사고가 발생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합하면 330번 중에 한 번에 어떤 사건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큰 사고 일어나기 전에 사소한 사고라든지 자 이런 걸 절대 무시하지 는 말라 주의를 기울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산업보건 관련 공공기관으로서는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노동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리고 산업 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업안전지도 관리자 감독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사업주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요 고용보험 자 실업보험 자 고용안전사업이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 근로자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총괄하고요. 산업산재보험 의료보장이나 소득보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보건관련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웃음> 자, 이 산업보건안전관련 법규 중에서 특히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자, 이게 법정 근로 1일 8시간에, 자, 휴식을 제외한 주당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휴일을 포함해서 주당 12시간, 52시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사업장별로 이렇게 2018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고기간이 시행을 했고 현재 2021년 1월 1일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됐고 현재 올해 7월 1일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근로 시간 주 52주 52시간이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노동 헌장에서는 근로 시간을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5, 15세에서 18세 미만은 자 보호연령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자 8시간이 아니고요. 7시간 자주 35시간입니다. 단 당사자 협의 시에 1일 1시간 주당 5시간을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고용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15세 미만 자나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 및 보건 유해하거나 유해 사업장에서는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직업병의 여러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자, 직업병은 특정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3년 이상 장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발생 원인은 작업장의 환경불량이라든지 부적당한 근로조건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독 발생 시 미치는 영향 인자로는 유해 물질의 농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폭로되었나 유해 물질의 폭로 시간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체 감염 경로는 주로 호흡기 가장흔합니다. 그다음 피부, 소화기 순으로 중독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불량으로 직업병에 대한 내용은 이상 고온에 의해서는 영광로공이나 화부에 의해서 열 중증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 기압 압력이 너무 높다든지 자 고산병이라든지 높거나 낮을 때 고산병, 잠만병 항공병, 그다음 소음에 의해서. 직업성 난청 조선공이나 제철공에서 그 다음에 이상 저온에 의한 냉동작업이나 터널 작업을 할때 방사선 장애에 엑스레이나 방사선 물질에 의한 그 다음 진동 이상 진동에 의해서 차감공 천공공 도로 작업공들을 우리가 주로 환경불량에 의한 직업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직업병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러면 은 규폐증과 납중독, 벤젠 중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온 작업장에서 자, 주로 <웃음> 열경련이 일어날 때 탈수로 인해 가지고 체내 수분 및 염물이 부족한 상태에 근육의 경련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조치는 생리식염수 섭취나 소금을 마시기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호탈증서에 말초혈액순환장애, 심박출량 부족으로 탈수상태에 이릅니다. 자, 이는 조치는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요. 혼수상태, 허탈상태, 강심제, 투여 그 다음 우렬증이라고 해서 일명 열사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상하부 체온조절 부조화로 인해 가지고 뇌의 온도가, 뇌온이 상승됩니다.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킵니다. 땀 배출이 안되고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로 해서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조치로는 생리식염 섭취를 하고 실내 휴식을 하고 자, 체온 상승 고온 환경 시에는 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열쇠약증이 고열에 의해 만성적 체열 소모되는 경우에 바이타민 B1을 투여하고 휴양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일사병, 마찬가지. 직사광선 주로 저결선 과다 노출 때, 고온 환경하에서 탈수로 이온이 부족할 때, 자, 실내 휴식 취하고 소금물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저온 작업장애에서는 동상이나 침수족, 차모족, 발적동창, 이와 같은 장애가 옵니다. 자 발적이 일어나면 1도, 수포가 일어나면 2도, 괴사가 일어나면 3도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 불량 조명장에 의해서 안구 진탄증이, 건시,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해서 장애가 일어납니다. 특히, 여름철 직사광선에 작업하거나 겨울철 눈이나 얼음 위에서 작업할 때, 그 다음에 전기 용접 이런 쪽에 자외선 장애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자외선 영역에서도 특히 도노선이라는 290에서 한315 나노미터에 이거는 바이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건강선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자외선을 너무 많이 쪼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암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부 색소 침착을 시킵니다 메라닌 색소 침착입니다 자 바이타민 d 생성은 앞쪽에 도노선 응급에서 같이 바이타민 d 생성에는 좋습니다 구루병 예방은 가능합니다 <웃음> 그 다음 적외선 장애는 주로 용광로 작업이나 뭐 대장공 적외선에서 백내장 원인 이 됩니다 열사병 뭐 유리 가공 해철 작업에서도 마찬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작업장애는 이와 같이 장애 요소로서 백혈병 악성종양및 돌연변이 림, 임파선 골수 그다음에 생식기능 저하 조혈장애 면역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유전자의 축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장에서 피해는 골수, 림프계, 임파계 생식기가 가장 쉽게 장애를 입습니다. 그리고 피부, 근육, 뼈, 신경 순으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특히 조심을 합시다. 자, 그다음 전리 방사선 자종류의 알파 베타 감마 뭐 엑스레이 중선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라듐 직업자 직업병으로서 백혈병, 악성 종양, 암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압 이상에 의해서 잠함병 자, 자만병 자, 이건 체내 지방조직의 질소기포가 녹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 만약에 갑자기 압력을 낮춰버리면 체내 용유된 질소가스가 혈중으로 배출되어가지고 질소가스에 의해가지고 이 전색 증을 유발시키는 질병이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압 하에서 질소가 용해되어 있다가 체액이나 지방조직에 녹아져 있다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저기압으로 환경이 바뀌니까 체내 질소가 증가됩니다. 자 이래서 갑자기 어떤 혈전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에 의해서 위험을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녹는 순서라는 얘기는 질소계스가 지방에 우선적으로 잘 녹아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물에서, 그다음 혈액 속으로 이런 식으로 녹아드는 녹는 순서는 이런 순서이다. 수심 1 0 m 일때 1기압씩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심 30m는 물에 의한 수심기압이 10m의 1기압이니까 3기압이 되고, 우리가 공기 속에 공기의 기압이 현 상태, 1기압이니까, 1기압이니까, 실제로는 수십 30, 수심 30m 에서는 4기압의 압력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음성 소음을 소음성 난청을 일으키는 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음력이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자,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 300에서 3000 헤르츠가 주로 소리 우리가 생활 음력 속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소음성 난청이 나타나면 은 3000에서 6000 헤르츠가 이렇게 난청 음력으로 주로 우리가 소음성 난청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기 소음성 난청 초, 초기 정상 영역이 4000 헤르츠 에서 초기 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작업장에서도 소음을 허용 기준 이내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1일 8시간 노출 기준으로 해서 90dB를 넘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90dB 그 다음 소음 피해 관련 현상 소음 대책 자, 소음 대책을 소음원을 제거하거나 억제해주라. 만약에 작업 환경을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방음벽 장애물의 차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든지 실내 허음 재료를 사용하거나 귀마개, 귀덮개등 보호구도 착용해라.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진동 작업에서는 지속적인 진동장애로 해서 손발 부위에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 그 다음 공장에서 진동을 배출할 때 허용기준이 60dB, V 얘기는 Vibration 약자로서 진동의 진동의 허용기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진동작업과 관련된 질병으로 레이노시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이노시 병이 뭐냐면 진동에 서 특히 뭐 사지나 손발 이런 혈관에 가자 발작성 청색증이 나타나고요. 말초혈관 수축해서 자 맥박도 맥박도 증가하고 자 이런 현상을 레이노시 병 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진동 작업과 관련된 어떤 병이 나오면은 아, 레이노시 병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작업장의 분진 입니다 자 특히 폐포 침착률이 높은 먼지가 이와 같이 0.5에서 5마이크론 이와 같은 먼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자 일반 분진 허용은 1세제곱미터당 10에서 15mg을 넘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폐증이라는 자 사업장에서 분진을 허, 흡입해서 폐포의 병적인 변화가 왔는 경우입니다. 자, 진폐증 그러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만약에 연탄, 석탄에 의해서는 탄폐라고 얘기를 하고요. 석회에 의해서는 석회진폐 그 다음 규사에 의한 규폐 석면에 의한 석면폐 이런 걸 통틀어서 진폐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급폐증, 성면폐증, 면폐증, 섬유의 섬유에 의해서도 이와 같이 면폐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 영상단말기 영상 증후군 영상 이라고 해서 우리가 pc나 tv나 휴대전화 등이 영상단말기 과도 사용할 때 오는 질병 증후군 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그 다음 목이 거북이 모양의 거북목 증후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vdt 영상단말기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다음, 실내 공간 오염물질에, 자, 실내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것입니다. 자,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 오염물질이 10종이 있습니다. 자, 10종에 자, 유지 기준 6종이 있고요. 권고 기준 4종이 있어요. 자, 유지 기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직경 10마이크론, 폼 알데하이드, 총부유, 세균, 초미세먼지, 자, 이 6종이고요. 권고 기준은 이산화탄, 이산화, 이산화질소, 곰팡이라던 그다음에 총휘발성유기물질 자이네 종이 권고 기준입니다. 자 권고 기준 그다음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이 여섯 종이 있습니다. 자이 여섯 종은 포멀데하이더, 벤젠, 토르엔, 에틸벤젠, 자이렌, 스틸렌 다음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세 종류입니다. 포알데하이더 휘발성 유기물질, 톨로엔. 톨로엔. 그다음, 빌딩 증후군. 빌딩 증후군 어, 건물 내의 환기 불량으로 인해가서 두통, 눈의 이상, 졸음, 호흡곤란, 피로 등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실내 오염 현상인데, 이걸 빌딩 증후군이라는 용어로도 쓰고 있다. 그 다음, 새집 증후군이 새로 지은 건물에서, 이와 같이, 아까 본 휘발성 유기물질, 그 다음, 폼알데하이드.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자, 건물 신축 직후 보다는 한 4개월이 지난 후에 유해물질 농도가 가장 낮으며 시간이 지나면 감소 하지만은 한3 내지 5년이 경과 되어야 없어지기도 한다 아, 상당히 끔찍하죠 자그 다음 이상환경직업병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폐암 발생물질로서 지금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 성면, 라돈, 육각크롬, 벤조피렌, 3사벤조피렌 다환, 방향족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폐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고 철저히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물질들입니다. 그 다음 작업 환경위생관리는 기본 원칙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작업장에 청결 정리정돈 안전교육 직업병에 에, 관해서 스스로 본인도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개인 보호구 착용하고. 그 다음, 기존 유해물질과 유해 환경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밀폐 격리 시켜줘야 됩니다.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자 격리 밀폐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깨끗한 공기로 희석을 하기 위해서도 환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근로자 중심의 작업 환경 개선을 에, 하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 <웃음> 근로강도에 따른 작업 합리화 라는 얘기는요 자 작업 대사율 이라는 자 영어는 육체적 근로강도의 지표입니다 자 이걸 에너지 대사율 이라고도 일명 다른 말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작업대사율 자 RMR, Relative Metabolic Rate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계산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근로대사량을 기초대사량으로 나누었을 때 기초대사량의 몇 배이냐 이겁니다 자 근로, 근로대사량은 어 작업시 소비에너지를 같은 시간에 안정한 상태에서 소비에너지로 빼 에너지를 빼줬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어떤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량입니다 이 경우가 자, RMR 작업 대사율 1 이하는 그냥 아주 약한 경노동 얘기고요. 그다음 1, 2 정도는 중등 노동이라고 보고 2에서 4 강노동이라고 봅니다. 4에서 7 중노동이라고 봅니다. 7 이상은 아주 격한 노동, 격 노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여자는 사실은 2 이하 작업만 가능하다 얘기고요 4 이상 경우에는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근로자 역량에서 특히 우리가 역량에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 고온 작업 시에는요 식염 바이타민 a b1c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저온작업에서는 지방질과 바, 바이타민 A, B1, C, D 까지 그러니까 저온작업이 고온작업보다 더 지방질과 바이타민 D 를 추가했습니다 를자 소음작업에서는 바이타민 B1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강노동에서는 바이타민과 칼슘의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산업재해. 자, 재 발생이 주로 언제 많이 일어나느냐. 계절에 따라서도, 자, 여름철에, 그 다음에 겨울철에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경향을 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주일 속에서도 자 많이 일어나는 게 목금입니다. 목금 뭐 토요일은 감소다. 이것이 어떻게 에자 이렇게 나온지 그 부분은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이 주로 많이 발생되더라. 시각은 오전에 업무 시작했어. 업무 시작과 한세 시작에서 한 3시간 영역에서, 그 다음에 오후에 업무 시작과 한 2시간 정도 그 사이에 많이 재해가 발생된다. 그 다음 재해 많이 발생되는 부위는 손, 그 다음에 손가락, 그 다음에 요부, 흉부 형태이다. 자 재해 내용으로서는 타박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화상, 좌상, 질상이 순서대로 발생되었다. 작업자별로는 주로 연소자, 미숙련자들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더라. 그 다음에 산업별로는 광업, 가장 많이 발생되고 건설업, 임업 자, 이런 식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산업이 있다. 그 다음 재해 정도별로는 사망이나 영구, 폐질, 중상 자, 이런 경우 휴업 2주 이상일 경우와 그 다음에 8에서 13일 정도 같으면 중등상 이라고 그러고요한 3,7일은 3,1에서 7일 경상이라고 해고 1,2일은 뭐 미상이라고 이렇게 등급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 지표가 있습니다 자이 지표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재해 건수 입니다 자 재해 건수 인데 산업체의 발생 상황을 총괄적인 지표입니다. 상황의 총괄적 지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업체 근로자 천명당 천, 천 재해 발생이 몇 건이냐 이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재해건수를, 재해건수를 이와 같이 평균...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 수로 나누고 곱하기 1 0 0을 해주라. 그러니까, 백 명, 아니, 천을 해주라. 천명당, 0명당 자, 재해 건수가 몇 건이냐? 이 얘기입니다. 건수율. 그 다음, 자, 도수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로 시간수 중에 발생한 재해 건수입니다. 자, 근로 시간인데, 자, 이렇게 식을 규정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재해 건수를 근로자 시간수로 나눠주고, 여기에 백만을 곱해 주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도수율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율은 자, 재해 상해 지수, 그 다음 작업 손실 일수로 재해에 의한 손실 정도를 나타낸다. 자, 강도율이 근로 손실 일수를 영근로 시간수로 전체 그 근로 시간수로 나누고 천을 곱해주라. 그 다음 중동률은 재해 건수당. 손실근로일수입니다. 자, 재해건수당 그러니까 손실근로일수를 재해건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0을 해주자. 그다음 재해일수는 연재해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주자. 자, 이렇게 해서 끈수에 대한 재해 지수, 제 지표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업중독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이 종류가 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꼭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납중독, 납을 다른 말로 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초기 정상은 적혈구 감소, 혈액 비중 저하가 되고 식욕 저하, 권태감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4대 정상이 납에 의한 빈혈이 그다음에 연연 연이라고 해서 치연염의 금속성 착색, 신경 마비, 관절통이 나타나고요. 주로 납은 어디에 용광재련 자 인쇄공이나 용접공 이런 쪽에서 취급에 의해서 중독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원중독 그러면 은 일본의 미나마타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표적인 수원중독에 의한 사건입니다. 주로 구내염, 피로감, 두통, 중독성, 흥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드뮴 일본에서 나타난 이따이 이따이 병이라는 병입니다. 골연화증입니다. 그 다음 빗소 중독은 흑피증 사지색소침착 및 피부암, 시안 중독이 있습니다. 자, 시안 독, 독성 물질입니다. 코코스 공장이나, 뭐, 질식 호흡작용 저지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질식성, 깨스인 포스겐,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벤젠 중독에 나타나는 조혈기능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유기용제 중독에 의해서, 중추신경 장애, 마취 작용. 그다음 진동에 의해서 레이노드병, 그다음 소음에 의한 난청, 이명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이냐? 자이 부분은 위생 보호를 구 착용을 해라 자 개인 보호구에 방진 마스크 방독면 뭐 공기호흡 마스크 이런 것들 자납 취급할 때 방독 마스크 쓰라 탱크 내에서 분모 작업 방독 마스크 쓰라 그 다음 병타기 작업 병뚜껑 이런걸 닦고 이렇게 이런 할때 차음보호구나 귀마개 사용하라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작업복 모자장갑 착용하라 전기용 용접 경우에 눈보호구 차광안경 착용하라 고로나 제철작업에서 방열보호구 알루미늄 방열복, 석면 방열복은 제외 이건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죠. 냉동실에 뜨는 방한복을 착용하라 이와 같이 자 산업현장에서 4대 필수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보호구 직업 착용하라 두번째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라. 세 번째 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네 번째 안전보건 교육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일반 건강 진단과 특수 건강 진단을 해야 합니다. 자, 특수 건강 진단의 경우에, 자, 유해 작업 직업 종사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직업병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사모직 종사자가 아닌 일반 종사자들은요, 어, 연 1회, 유해 작업 종사자는 연 2회입니다. 자, 배치 전에 건강 진단을 해야 합니다. 수시 건강 진단을 합니다. 자, 임시 건강 진단도 필요할 때 자, 이렇게 중독 여부 확인이라든지 질병 발생 원인 확인을 위해서 자, 1차 건강 진단 의심 질환자는 판정 통보 10일 이내 2차 건강 검진으로 산업재해 보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론적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